제일 큰 단점은 이제 항상 벗게 되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쓰기가 너무 힘들고 비용도 뭐 만만치 않았으니까 그 구강내 장치를 좀 저렴한 버전으로 해봤는데 이제 그 효과를 어느 정도 봤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좋았, 좋았는데 치아 통증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오래 쓰지는 못했고 근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서 이제 카페가 있더라고요 모흡증 분들이 모여 있는 카페 아니면 야합기나 구강내 장치를 쓰시는 카페가 있어서 가입을 했다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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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무의식 중에 잠자다가 마우스티피스 같은 거 뱉으면 그만인데 딱 맞아버리니까 임의로 빼기도 힘들고 그리고 안에서 뱉, 뱉는다는 개념도 없을 것 같아서 되게 너무 좋고 그래서 무엇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편안한 맞, 맞춤형이다 보니까 딱 물었을 때막 뭐 거부감이 뭐 약간은 들긴 하지만 양압기같이 막 엄청 심하지 않아서 편안히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심각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와서 이제, 녹음을 했어요. 이거 녹음을 해보니까, 어, 느 순간에 숨을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자다가 죽을까봐, 어, 자다가 죽을까봐, 누가 깨워줘야 되는데 깨워줄 사람이 없으면, 자다가 돌연사를 가잖아요. 바로 맞춰가지고 사용을 해보니까, 복잡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틀리 착용하는 것처럼 착용을 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자고, 이제 처음에는 좀 불편하지만, 그게 적응이 되면 괜찮아요. 피곤함도덜 하고. 그리고 코를 일단은 안 골아요. 가족 외에 다른 사람하고 자는 경우가 간혹 생겨요. 요즘은 이제 여행을 수시로 많이 가니까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미안해야 할 필요도 없고. 수면 부족이었는데 그게 좀 보충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한 것도 많이 없어졌고 자 하루에 11시간, 12시간씩 자던 걸